지난 시간 리뷰, 리뷰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. 음, 지난주에 수업한 내용 중에 기억에 현재 남, 남아있는 기억 내용이 무엇입니까? 자, 그 내용을 가능하다면 한 줄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,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필기를 하시고, 뭐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버리도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, 예로서 식품 정의 했는데, 식품 기능을 세 가지, 적어도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영양적인 면과 기호적인 면, 그 다음, 어떤 생체 조절 기능,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. 그 다음, 식품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. 자, 그다음 식품 세 가지, 1, 2, 3차 기능, 그 다음 수분 활성도. 자, 수분 활성도, 다른 말로 수분 활동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영어로 water activity. activity. 수분활성도 값으로서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수분활성도가 식품 속의 수분의 역할을 할수 있는 수분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. 그냥 수분 몇 퍼센트 있더라, 수분 함량 퍼센트, 보다는 아주 정확한 식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수분 활성도, 활동도 값입니다. 그 값을 이번 시간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 이론적으로.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. 여기에 수분 활성도, 활동도 0.34일 때 유지 산화 반응이 가장 낮았다. 자, 이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기억이 납니까? 자, 그 다음 식품의 세 가지 기능 그 다음 5대 영양소 물까지 넣으면 수... 물을 넣으면 육대 영양소, 수분 수분 활성도가 미생물 성장 발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. 자,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다. 예, 자 나머지도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. 식품 위생법에서 식품이란 어떻게 정의되느냐? 다음 오오 회란인 오, 아주 많은 것을 정리를 했네요 예 세계보건 세계보건기구 유엔 산하에 세계보건기구하고 식량 식량농업기구 관계되어 있는 식구 식품영양휴게위원회에서 식품정의를 한 정의를 요약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리뷰를 이제 거의 뭐 나올 거는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. 여기도 정리 잘 하셨네요. 자, 식품의 영양성분에서도 크게 이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자, 열량을 에너지를 줄수 있는 영양성분, 영양소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, 지질, 그 다음 우리 인체의 구성 영양소가 있습니다. 그 체성분을 구성하는 영양소로 단백질, 무기질, 물, 이외의 탄수화물과 지질도 우리 체성분 속에 존재하는 영양소 물질입니다. 그 다음 조절 영양소로는 무기질, 미네랄, 무기질, 바이타민, 단백질 이런 식품의 영양성분 세 가지를 구분까지 했습니다. 그 다음 식품의 일반 성분, 성분과 특수 성분 예, 정리 잘 하셨습니다. 자, 리뷰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니까 좋죠. <웃음> 자, 식품 정의 식품의 1, 2, 3차 기능 의 정이 물의 성질, 자,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 그다음 물을 크게 자유 수와 결합 수로 나누었고 수분 활성도를 용어를 봤습니다. 자, 그다음 예 앞쪽에서 본 내용. 네, 식품의 세 가지 기능 좋습니다 자, 식품의 세 가지 기능 그 다음 어, 수소결합 언급이 됐네요 물분자 속에도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수소결합 굉장히 중요한 결합 형태입니다. 자, 수소결합. 그 다음, 수분 활성도. 그러면 자유수 함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. 수분 활성도. 예,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리뷰를, 일단은 리뷰를 여기서, 여기서 마치고.